그러나, 비록 이와 같지만은, 만약 인간 천상의 안목을 개착한다, 연다, 그죠? 만약 인천의 안목을 개착해서 불조의 종법을 발양하고자할때 유, 유자는 법유자죠. 서장에서도 요거를 유라고 나왔죠. 법, 예, 여기서는 종유, 종법입니다. 부처님이나 조사의 종법, 예, 불법의 적적대의 종법을 발양하고자할 진된 음. 예, 요기나루 유자 하고자 하다고 봐가지고 예, 다시 모름지기 자기와 선불장을 가져서 녹여서 한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백천만억 세계 밖에 두날려두고 갖다 내버려 뿌리고 자기까지도 선불장이다 자기까지도 갖다 내버리고 몸을 전하고 고름을 옮겨서 위움나변 갱나변을 향해서 위움부처님이라고 하면은 어, 위우망굴을 하면 이 세상에 가장 먼저 출연하신 부처님을 위우망굴이다 그러죠. 그래서 가장 먼저 부처님 또는 위움나변이라서는 나변, 위엄은 빛이고 또 소리는 소리니까 색성이 나누어지기 이전 소리와 빛이 생기기 이전 나변. 이전 갱나변 그보다도 더한 걸음 먼저를 향해서 한지위 친다 한바탕 갖다 쳐박아 주더라도 문득 와서 도리어 와서 해도 되고 문득 와서 서봉의 통방을 먹을 것이다 이런 차원까지 도착을 했는 사람이라도 다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오면 은내 방망이 맞을 것이다 내 방망이를 맞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뭐 부처, 조사 아무것도 없죠 깨쳤다 미했다도 없고 오죽 향상일로 끝없이 끝없이 향상하는 무정수 향상문 하나가 있을 뿐이죠 통방을 맞으리라 그리고 다시 대중을 부르고 대중아 해놓고 이미 이 자기조차 드날려버렸다 자기까지도 갖다 내버렸는데 객관의 세계는 내버려두고 주관 결국 능위의 마음까지도 갖다 내버리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까지도 갖다 내버렸는데 또뭘 가져서 방망이를 맞을고 문덧 이낯 성명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놈이 목숨 필요 없고 목숨 필요 없다 하고 달라드는 사람이 이러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이러이 들물을 듣고 들것자는 이야기하다 이런 이런 표현을 하다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선상 결국 법상이죠 법상을 흔들어 거꾸로 뜨리고 대중을 막흩쳐서 바깥으로 내 쫓아도 좋기는 좋지만은 옳기는 곧 진실로 오르나 요차 그래도 요차 그래도 그래도 서봉의 사자암은 즐거이 점두치 아니하리라. 나는 긍정해 주지 않는다. 나는 용서해 주지 않고 허락해 주지 않는다. 그 사람 잘했다 깨쳤다 뭐다 그래서 긍정 안 해주겠다. 요거는뭐 완전히 그 본분까지도 뚫어가지고 향상로에 있는 도중이니까요 옛날에는 더러 그렇게 하는 이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서 공부를 짓는 문중에 여스님네는 모르겠습니다만는 남스님네는 공부 짓는 문중에 참 애로가 참 많아요 옛날에는 어떤 지식스님에게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법문 거량을 다할 수가 있었어요 법문 거량은 흉허물이 아니니까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가 없기 때문에 아주까지 초참납자라도 자기 에서 나아가다가 그 차원에서 칼질을 하는 거니까 어떤 지식이든 고그 납자들의 법문 거량은 충허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여기 안 붙는 거고, 시시비가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효복 노스님의 법장 자리, 동산 노스님, 그모 노스님, 뭐, 많지요. 만공 노스님 회상의 이야기는 가장 많지요. 만공 노스님의 그 칼날이 그렇게 날카롭웠기 때문에, 회상에 계신 어른들도 참 그거 쟁쟁하셨고, 예. 그뭐 만공노스님이 수박 본문에 한 번은 그 수박자리 오셔가지고 수박을 갖고 오셔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값을 하고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값을 하고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값을 내라, 수박 값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금오노스님이, 적으십시오 하고 그 붓하고 수박값을 누가 수박 값을 얼마나 내느냐 적는다고 만공노 선님이 붓하고 조이하고 먹하고 갖다 놓으셨는데 금오 노선님이 나가서 붓을 잡아가고 빼앗아가지고 만공노 선님 얼굴에 원을 옆전여 있습니다 하고 그렸다고 그러죠. 네. 그러듯이 옛날에는 법문 고량의 흉어물이 없었는데 근래에 와가지고는 지식스님에게 법문보다도 인하 감정이 먼저 앞서가지고 그 스님 자체는 설사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곁에 있는 그 스님의 상자들이든지 곁에 사람들이 시시비비벌어가지고 건방진 놈 새끼가 지가 뭔데 조신스님에게 졌다고 치시냐 법문 고량을 모르고 선빵 생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선빵의 판을 치는 것 같아요. 선실이라고 하는 자리나 강원방이나 이 법문 고량은 흉허물이 없는 겁니다. 누가 졌다, 누가 이겼다가 없는 거예요. 어떻든 내 칼로 저 죽이느냐, 저 칼에 내가 죽느냐가 있을 뿐인데 이걸 오늘날의 인하적인 사람의 인간의 감정이 주초돌이 돼가지고그 조실신임 회상에 가서 어떤 젊은 스님이 뭐라고 법문 거량을 걸었단다 하면, 건방진 놈의 새끼가 이래가지고 그 스님을 못하게 하는 이런 풍토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늘 안타까워하지만 은 동산노스님 밑에 안동권 시점에 덕현스님이라고 참 공부를 애써서 계셨던 스님이 계셨어요. 내가 뭐늘 장난을 치지만, 아무래도 이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부산 피난 왔을 때, 6.25 사변 후에 이 대통령이 한분부모사를 오셨어요. 부모사에서 동산노 스님이 직접 가서 장삼을 입고 나오시가지고 안내하시는데, 비가 부슬부슬 이렇게, 막 옷이 젖을 만큼은 안 왔는데, 이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동산노 스님이 시작 덕현 신님이 가서 우산을 갖고 오너라. 갖고, 가서 우산을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덕현 신님이이 대통령 그 곁에 섰고 그, 대, 그 장관들을 다 섰고 하는 자리에서 복장단정합니다 하고 칼질을 했어요. 복장단정합니다. <웃음> 그러니까 동산노스님이 연지 찍고 분발났나 근데 어째 덕현 스님이 입장이 어떻게 그렇게 여지부동 변해없어도 몰라. 근데 어떻든 다시 동산 노스님이 가서 우산 갖고 오느라 그러니 그래, 다시 또 복장 단정합니다. 동산 노스님이 다시 또 연지 찍고 분발한다. 가서 우산 갖고 오느라 그러니까 덕현 시님이 다시 또 복장 단정합니다. 세 번까지 똑같은 칼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산노스님이 그래 연지 찍고 분발안나이 미련한 놈 새끼 가서 우산이 갖고 와. <웃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모르지요. 단두분만이 주고받는 칼질이지 곁에 사람 이 짐작도 못하지. 근데 이 덕현 스님이라는 어른이 참 공부를 애써서 했습니다. 엄부든데, 어느 스님의 회사에 가가지고 조실방에 자꾸 본문 문답을 하러 가는데 아마 그 문중 차별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덕현 스님의 조실방에 문법하러 오는 걸 자꾸 거절을 하고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덕현 스님도 화가 났든지 어떻든지 한분 대중 울력, 전심 고향 후에 대중 울력 하러 나간 틈에 덕현 스님은 대중 울력을 하러 가지 않고 조실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조실방에 들어가 가지고 법문을 하면서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되든 덕현 스님이 뛰쳐 들어가고 조실 스님이 일어나시니까 조실 스님을 덕현 스님이 맥살을 잡고 내 꽂아 가지고 위에서 딱 눌러 버려요. 그니까 러 조실신님이 넘어가서 이놈이 사랑친다! 그랬죠. 근데 덕현 스님은 거기에서 어떤 입각지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리 누른 거예요. 요, 나옹집 같은 데 보면 나옹 스님 도그 칼질 한 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덕현 스님이 조실신님을 맥살이를 잡고 땅에 내친 거는 결국 죽이는 칼이지요 에 노장님이 사람 친다! 하고 넘어졌을 때에, 나옹 집 같은 데 보면은 평산철임선사가 물었을 때, 나옹스님이 자복을 가지고 치니까 평산철임선사가 일부러 넘어가면서 이놈이 사람 친다! 하고 넘어 소리를 치니까 나옹스님이 평산저림선사를 일으키면서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앉혀 드리고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보까지 칠 때는 죽이는 거고 이놈이 사람 친다 이거는 뭐 조실신님들이 의뢰하는 소리지 꼭이 사람이 꼭 나에게 그폭력상을 해서 나를 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러 소리 지르는 거지 딴 뜻이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칼질을, 저 놈이 공부를 어떻게 해서 칼질을 어떻게 한다? 요거 살피는 수단이지. 이 놈이 사람 친다는 소리에는 감정은 없는 겁니다. 어그 나옹신님이 딱 자복을 놓고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장님이 딱 일으켜 놨왔다 여기 그 그러니까 나옹집에 나오고 옛 어른들이 막 법을 쓸때 모두 이런 법을 썼지요. 처음에 살리는 칼 쳐놓고 저쪽 반응이 오면 죽이는 칼 쓰고 또 처음에 죽이는 칼 써놓고 저쪽에서 어떻게 반응이 오면 살리는 칼을 쓰고 이렇게 쓰셨는데 덕현스님은 칼 생각이 어떻게 됐었든지 모르겠어요 노장님을 몇 살이 자고내 꽂으니까 이놈이 사람친다 하고 넘어졌는데 덕현스님은 계속 위에서 내리눌렀어요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고개 들어가지고 결국은 노장님이 그 조금 생각을 잘 못하셨는지 덕현스님이 뭘잘 못하셨는지 그 밑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덕현스님을 몰매를 쳤어요. 덕현스님을 몰매를 쳤어요. 그래서 덕현스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는 공부할 풍토가 못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지금 공부할 풍토가 못 되는 것 같다는 소리 남기고 마을로 가버렸어요. 지금 서울 쪽에 가서 농장도 하고 여러 가지면서 자기 살림살이 개인의 살림살이 독특합니다. 무섭게 정진합니다. 그 속에 가서도 무섭게 정진합니다. 그분의 눈빛 파랗게 탁탁탁탁탁탁 그것은 오히려 상간에서 머리 깎고 있는 우리보다도 무섭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남스님네 회상, 여스님네 회상은 잘 모르겠어요. 남 스님의 회상은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무언가 법문 거량을 할수 없는 풍토가 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은 기죽박죽으로 법문 거량 거는 것도 사실이에요. 경복노 스님이 노련에 나이 80이 넘어서 계시는데 찌찌사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젊은 스님이 요새 그, 그 후는 못 만났습니다. 젊은 스님이 몸도 참 좋았어요 직기사 끝문중이라고 그 와가지고 본문 문답하로온줄 알았죠 공부에 무슨 방법 물으러 온줄 알았죠 노스님 뵙고 싶다 눈매가 조금 이상했지만 공부하느라고 날이 섰나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스님 옆에 가서 인사하고 나서 노스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노병이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한번더 빼주냐고 노장이 말씀대로 앵무새처럼 떼꼭 떼꼭 가는야 이놈아 가거라 야 이놈아 가거라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노장이 말씀만 딱딱 딱 그대로 앵무새처럼 받아치고 있는데 완전히 공부인도 아니고 공부를 물으온 사람도 아니고 헷가닥 했어요 그래서 할수없어지 바깥으로 나오라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는 법문 거량이 아니죠. 공부하다가 헷가닥 해가지고 그렇게 와버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뭔가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해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은 법문 거량이 아닙니다. 네. 정당한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 나가다가 어떤 걸 차원을 체험했다든지, 꼭 고그 시간, 그 공간에서 한마디씩 정확하게 이렇게 법문을 거량을 해야지 이에 닿지도 않는, 얼토당토는 어거지 이거는 법문 거량이 아니죠. 완전히 미친 짓이죠. 그러나 어떻든 오늘날 한국의 남스님네 회상에서는 이 법문 거량 마음 놓고 할수 없고 뭐 지식스님이라고 해서 마음 놓고 또 젊은이들을 제적도 할수 없는 하기는 공부해 나가다 날이 넘어가지고 해가다 하는 예는 옛날에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용성노 스님, 만공노 스님, 시님, 해월노 스님이 계실 때 우리나라에 선방이 댕기는 사람은 36독각이 있었다 그러거든3 6괴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홍시성어를 가지신 스님 한 분은 어떻게 성격이든지 거칠어서 별명이 아라사병정이라 그랬고요. 또 어떤 스님은 어떻게 잘 돌아다니는지 불과 전국을 뭐이 삼일이면 다 다니면서 전국 뉴스를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자라고 그랬고 요 별명이 또 어떤 스님한 번에 해가 다해가지고 칼을 늘 갖고 다니있어요 칼수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망월사 그 용성로 스님 선당에 계시는데 조실방에 아침마다 문다 하러 가면은 조실 스님 앞에다가 쌍도 칼을 나이프 과도 같은 나이프 칼을 딱 갖다 놓고 이걸 들었다가 나왔다가 밀었다가 당기다가 밀었다가 당기다 조실신님이 불안해서 견딜 수 있어요 <웃음> 그래 곁에서 계시던 젊은 스님이 하나가 뒤에서 칼을 집어서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달라서 내칼내놔 하고 달라들어서 그스님을눈질리고그 스님은 죽는다고 사람 살리라 공했다고 하는 그런 괴상한 사건도 있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공부해 나가다가 날이 약간 넘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될수 있으면 자기 조심을 해야죠. 조금...